G2가 일단 자국리그에서 되게 압도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저희 상대로도 진짜 그렇게 될지 진짜 그게 좀 궁금하고 이번에 가서 한번 진짜 실제로 확인해 보고 싶어요, 싶어요. 만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<웃음> 만나면 언더요아저 언더 선수 약간 아무 정보도 없어가지고 잘 모르겠어요. 그러니까 저 약간 절 얼마만큼 하는지 이거 근데 유럽에서 하는 거 보면 진짜 막막그 압살을 해가지고 잘 모르겠어요. 기다려라. G2. <웃음> 일단 전 IG의 솔라이너가 진짜 잘한다 생각하거든요. 그러니까 네, 더샤이 루키도. 나 IG가 진짜 좀 더샤이 더샤이 좀 한국 솔랭하고 있거든요. 근데 지금 점수가 막 지금 막 승률이 막 22승 막 8패 최근 이러고 막 벌써 막 950점 이래요. 탑은 진짜 이렇게 해. 탑은 진짜 KDA 이런 거다 상관없이 그냥 이기는 사람이 잘하는 거거든요. 이렇게 점수 높은 사람이. 근데 약간 게임 이기는 방법도 잘 아는 것 같고 라인전도 강하고 약간 좀 뭔가 분리해도 변수 만들어내고 약간 이런 부분에서 제가 좀 가장 원하는 이상향이거든요 그런 게 제가 뭔가 어떻게 보면 안정적인 스타일고 공격적인 스타일 있으면 두 가지 약간 잡으면서 약간 가, 가면 좋은데 그 부분에서 더 이상 선수 가지고 좀뛰어나다 생각해 가지고 더 이상 선수를 한번 맛보고 싶다 이런 생각 좀 했어요.